우리둘리열 Julie! Julie! 리 u 리는 e Julie! Julie! Julie! Julie! Julie! Julie! Julie! Julie! 열 u l i e Julie! Julie! Julie! Julie! j 불러면 되 Julie! Julie! Julie! 오, u l 어쨌 때부터 숨을 형게어떻어있어요어떻 어떻게 어떻게 어떻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어 어떻게 어 어떻게 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게어게 어떻게 어떻어어떻어떻어떻어떻어들어떻어들어들어들어들어떻어들어떻어떻어어어어어 <웃음> 아, <장경호> 찍혔어, 찍혔어, 찍혔어! <웃음> 야, 너 찍혔어, 장경호. 찍혔어! 한번 나와봐요. 아, 장경호. 내가, <웃음> 내가. <웃음> <웃음> 멤버들 <웃음> 나와봐요. 제가 한번 결과물 공개할게요. 네. 한번 볼게요. <웃음> 아, 장경호 때문에. <웃음> 아니야, 오재름도 나왔어. 오재름이야. 최지수 발도 나왔어. 오케이. 와, 지수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와, 뭐야? 어. 움직이셨다. 와. 하나. <웃음> 좋은데, 시간, 진짜... 지금 못 움직인다고! 진짜... 야, 못 움직여! 뭐지? 잠깐만 잠깐 뭔데? 야! 점령심이 없어! 나 무슨 수류탄 터지는 줄 알았어. 봐봐!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거 같아. 그러니까 내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찍히기 직전에 점프를 높게 해서 카메라에 나오지 말자 그걸로 우리의 1초를 뺏어 먹으려고 했어? 어. 제작진분들 저희 회의할 시간 아니 근데 한 시, 번이니까 1 0만 주세요 키먼으로 또 드릴게요 그렇게 하나 둘셋 시작할까요? 여기 침대 들면 어. 일단 한 다섯 번 정도 근데 열번 다섯 번 정도 될것 같아 한 번에 그래. 다 같이 들고 한 번에 다섯 번 들어가자 찬이가 오케이. 됐으니까 오케이 나랑 찬이가 어. 됐으니까 우르르 들어와 자, 근데 오케이. 여러분 5초부터 움직여야 하나요? 오케이 할게요 자 네여러게함 들어와+ 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찍자 빨리 가자 빨찍 가자 어, 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거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 셋! 오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이리 가자 빨 아, <웃음> 어, <내> 엉덩이 심지어 이아 시작! 오케이 오케이 눌러 오케이 할게요 우리 방금 잘했어 잘했어 <웃음> 나 어, 제가 제가 이거 제가 하는 이거 또 치킨 있는 거 같죠? 근데 가들어왔 <웃음> 이거 혹시 여기에 시작했어? <웃음> 오케이 눌러주세요녹화할게뭐하시는1 아, 네, 아, 뭐, 아, 9 6 오오오 아 여기 여기 여기 뭐야? 세트장. 아 진수야 음. 아, 아, 아, 여기 아, 뭐야? 아, 아, 아, 뭐 아, 이번엔 됐을 것 같아. 오. 오. 어, 없지아니 어, 어, 없다. 개인적으로 어. 어. 게임의 취지랑 좀말이 다른 것 같아. <웃음> <웃음> 거, 보통 집다 이렇지 않아? 저 슬라이밍 어, 우리 숙소는 이렇게네 보통 그래. 매트릭스 한번 하나씩 세워놓지 않아? 그치 세워서 어, 세로로 어. 그 면에서 서 원래 그래. 이렇게 작업지는지네이진어요 어. 네. 근데 약간 이 찝찝한 기분은 뭐와 진짜 어떻게 깔끔하게 이겼어 진짜 와이숨 테리어가 정말. 구독해 주세요 어, 이거. d e s r 아니, 근데 이게, 일단 이게 있어서 돌리긴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 누가 봐도 근데 이거 물병 돌리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럼요. 어, 뭐, 어? 아셨습니까? 그래 생각에 이게 둘리존이잖아. 둘리. 근데 평범하게 물병을 돌리는 거야. 지금부터 1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1분 안에 1 0 0 선출된 분을 전해주시면. 오, 우리 한 명씩 해보자, 그러면. 잘하는데? 어머, 지수 너무 잘하는데? 어머, 지금 연속 지수, 지수 약간 유력후보고 상상 선택받은 자입자한번한번오 오케이 케이콘 <웃음> <K> <웃음> 그럼만 오한 번인데 오케이. <웃음> 오케이 스 두바퀴스, 두바퀴 두바퀴스, 두바퀴바퀴바퀴바퀴스두두바퀴 두바퀴스, 두바퀴스, 두바퀴스, 두다 오! <목소리> 음. 찬영은 3까지? 과거에 청사해야될 아, 아, 과거 과거가 있어 아,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세 명이 나가는 거라고 하겠습니 오케이. 오케이. 과거에 과오를 오케이. 오! 우리 T1 대표다 숫자 1부터 3까지 아무거나 하나만 아 골랐습니다 거기다 3 저는 1난 2, 저 2여 순서도 그렇게 1. 하잖아요 야, <목소리> 찬영이 마지막에 뭐야? 하는 그림이 오케이. 좋은 거첫 번째 병 제가 꽉 차있는 거 아니야? 이게 뭔가요? 병이 아닐 수도 있잖아, 있잖아. <목소리> 아헤헤에이에이거 아, 우리 이에이에이에이에이에이에이에이에이에이에이에이에이에이서이에이에이에이에이에이에룰이뭐이 이거 이거 도전자가 에번안에뒤에으면전에이그럼나이에할수 있어 가자 여기서 총이개까지 얻을 수 있어요 지수 이 가자 야지에야 지수 형! 지수 형! 에 아맞락대박이 근데 방금 안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한 번도 안 돼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목소리도> 저는 개인적으로 밥 먹고 잠자는 거 빼고 이것만 박수 아. 박수 박수 이게 다음 당황... 도전 안 했었어요 아하 아 오케이. 아, 아, 아, <목소리도> 아, <하셨는데>. 진짜 도전 크게 해주세요 도전 가자 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오 아,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이게 점점 갈수록 어려지는. 워 어, 거. 이거 너무 어려운데 아, 아 진짜. 제야, 운기야 너가 뭐해 아, 아, 아, 이거가 아, 어렵네. 데 형이 원할 때 멈춰. 요즘 아, 긴장돼. 잘해볼래? 도전. 아, 여기팀 중... 중... 무거워졌어. 무거워졌어. 긴장되는. 중... 중... 아, 어, 아,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맞아요. 맞아. <웃음> 그래서... 어, 잠깐만 너 방금껏 도전 안 했어. 우리가 시작했어요. 아니 아할 때마다 아 도전해야 돼. 이게 아 반칙은 어? 하면 안 되니까. 아, 들어가는 시간부터 시작해요. 아, 그래요? 형, 내 약간 구질구질한 스타일인가 봐. 살짝 못얻쳤어 우리 아니,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게요. <웃음> 와, 잘했다. 안 돼. 그리고. 구건이 형 나와주세요 말리지마 구건이 형 구건이 형 구건이 형 말리지마 아, 어려울 것 같은데? 아. 와야 이거 구건 아니 이게 뭐야 드디어... 여러분 아파트에서는 하시면 안 돼요 사형 이번에 하는 거예요 드디어 KCON 때 이걸 위해서 얼마나 많이 돌렸는지 제가 진짜 빵안 치고 KCON 무대 붙였을지 모르겠지만 연습할 때충 연습하다가 던지는 연습을 더 많이 했거든요 물론 <웃음> 무대에서 못 세웠어요 <웃음> <웃음> <웃음> 오늘도 <웃음> 과울을 잊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진짜로 안타까워하는 표정. 도전! 어? 세훈 바로? <성공 Limited> 어! 할수 있을 것 같아. 한번한번한 할할 번. 한번한한 한번, 한 소리가 우와 uh -oh 제발 제발. 아 피아노를 갖고 싶어. 아 피아노를 갖고 싶어. 나다 일어나 다 일어나 다 일어나. 자 작가님들 지금. 다 일어나 다 일어나. 우리 진짜 세훈 바로. 못 세우면 우리 잠깐만, 잠깐만 여기서 하나만 정합시다 우리 못 세우면 그냥 무시야아 나가자 그냥 아나 가벼운 마음으로 할게 야, 쳐다봐 쳐다봐 이렇게 아 아니 아니, 형! 할수 있어요 저희는 아, 형을 리더요요 진짜 보람 형! 보람 같은 거, <웃음">, 거 아니에요 진짜 진짜 형할수있어 실패해도 돼 응. 아 근데 진짜 이거 거의 다 세운 거아니었어 아쉬우니까 이거 한번 세울 때까지 해볼까아 좋아요 나나 돌아가면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한 번씩 어? 네 끝났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민수가 저희 팀의 신의 손이었고요 와 네. 어? 아. 아. 아. 아. 이거 나까지 성공하면 좀들어 거잖아 어? 나 이거 질것 같지가 않으니까, 이게 뭐. 아, 아, 와, 와, 그래! 뭐. 그래 먼저 연습하 이기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아, 입이 딱 빨아진 응. 베네피시 있나요? 어. 우승하시는 분께는 ᄉᄇ. 아, yeah. 아,